네, 안녕하세요. n 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강의를 지금 세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가 유니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처음 그 건축이라든지 일반 프로덕트 혹은 시각 디자인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 유니티를 많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접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디자인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 뭐 여러가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능력들을 개발한다는 관점으로 좀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했고요. 계속 그래요. 저 3D 툴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도 마찬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모든 툴들이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하나를 잘 이해하면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아이디어나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난리지에서, 아, 얘는 이렇게 했네? 이런 게 달리네? 아, 이런 가능성이 있겠네? 아, 이거에, 여기서는 이게 별로 안 좋네? 딴 쪽에서 해서 갖고 넘겨야겠네 약간 이런 식의 기존에 우리 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라이노 디자인 스크립팅 할 때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반복입니다. 학습은 반복이, 반복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면 두세 번 돌려보시고 다른 강좌도 보시고 해서 좀 최대한 많이 그 분량을 채워라 그 시간의 분량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이제 공부할 거냐면은 일단 기 b 에 가서 그이그젠플들을 가져오고 그이그젠플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저희가 했던 이제 플레이 리스트가 쭉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기 b 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워크샵을 일단 기반으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자, 전체를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그 GitHub으로 연결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카피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GitHub 데스크탑을 열어서 여기 파일 들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클론 리파지토리 하는지 말씀드렸죠. URL로 이거 Ctrl v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저는 이제 이미 있다고, 어 m t 폴더를 선택해라고 하는데 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그,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Show in Explorer라는 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나타나죠. 만약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그 집으로 풀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여기 인트로덕션 투 유니티로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셋스. 에셋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파일들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페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e 이라고 있고 닷 유니티라는 파일명 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유니티 허브가 열릴 거예요. 유니티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다고 치신다면 자 이렇게 유니티 허브가 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요건데요. 지금 만약에 버전을 다른 게 있으면 그 다른 버전으로 하셔도 되고 아마 하나만 유니티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니티 허브에서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유니티가 뜨죠. 유니티가 뜨면서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을 했던 아니면 GitHub 데스크톱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던 어쨌든 그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 들어가서, 어, 디폴트 같은 게 없나? 여기다 디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이라키를 어 떼가지고, 여기 옆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게임 오브체, 게임 뷰랑 씬 뷰가 있는데, 게임 뷰도 따로 뜯어, 뜯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자이 게임 뷰는 이 카메라에서 봐지는 뷰예요. 이거는 전체 우리가 그냥 화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도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복습을 해보면은 이 하이어라키 뷰는 장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프로, 프로퍼티, 테라메터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프로젝트는 전체 폴더들 이건 좀 이렇게 보는 걸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셋 있었죠? 아까 에셋에셋의 애셋.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인까지쭉다 나와있죠. 그리고 이 콘솔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c 스크립팅을 하게 되면 은 어떤 이렇게 디버깅을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이 화면을 선호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 가서 인터페이스 신을 지금 우리가 제가 더블클릭을 하니까 지금 세이브 시킬 거냐 물어보는데 돈 세이브 하고 열게 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 이 제가 디지털 피셔스에서워크샵 했을 때는 이인터페이스 대충 이제 설명해 드리는때 이제 이신 뷰를 썼고요. 인터페이스. 오늘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를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지금 컴포넌트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지금 이 유니티 아이콘이 있는 게 이게 신규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죠. 이 장면을 저장시킬 때 세이브 a 즈로 하게 되면 이 장면이 신으로 저장이 된다고요. 여기 유니티 파일로. 예,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자, 얘가 포함하고 있는 이 이제 장면들이 다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저장된 걸 불러 온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 번째 거, 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씬을 클릭할 때마다, 거기 씬에는 오브젝트들이 불러와 지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를 불렀고요. 부르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샵이 있죠, 샵. 요게 이제 스크립팅이에요. 그래서, 얘 씬에는 얘가 들어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씬에는 얘가 필요하고, 제가 파일명도 동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립니다. 이따 할 거예요. 더블 클릭을 얘를 하시면은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카메라랑 뭐 라이팅은 여기 있고요. 근데 스피어가 하나 생겼네요. 예. 마이 스피어라는 걸 하나 누군,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놨죠. 예. 마이 스피어 만들어놓고, 이름도 마이 스피어로 해놓고, 예. 그 상태에서, 어, 밑에 쭉 보시면은 제가 이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새로운 컴포넌트가 하나 있네요. 컴포넌트 공1 파라메터라는 스크립트가 있죠. 얘를 그냥 컴포넌트로 볼수 있어요. 근데 얘가 예죠 예, 아이고. 예죠 예. 자, 다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이 스피어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이 컴포넌트를,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음,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동이 아마 될 거예요. 버전이 요즘 버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혹시나 안될 경우는, 에디에 어, 프리퍼런스, Preference. 프리퍼런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제너를 클릭해 볼까요? 어, 여기 익스터널 툴스에 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어, 코드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대로 설치가 됐다고 친다면 아마 이게 뜰 거예요. 디폴트로.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이, 이 스크립트를 더블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뜨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가 화면을 반반으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동, 동일하죠? 예. 여기 폴더 스트럭처와 여기 스트럭처와 동일하게 당연히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린 어디 있죠? 컴포넌트의 첫 번째 스크립트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조금 얘를 제가 없고 이렇게 밀어볼게요. 이렇게. 자, 화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플레이,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지금 뭐 딱히 변하는 거 없죠. 어, 근데 갑자기 얘가 빨간색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뭐가 로그가 막 찍혀 있죠. 자, 로그가 막 찍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겁니다. 일단 에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된 거냐면은 내가 플레이를 시키는 순간 이 마이 스피어가 이제 실제 엔진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다 실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컴포넌트 01 파라메터라는 스크립트도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스크립트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 지금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히. 어쨌든 유니티 엔진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m o n o b e h 라는 거에서 클라스 를 하나 인스턴스를 받아 와져 있죠 자동으로 그리고 지금 Start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Void 해갖고 리턴밸 u r 고요 Start라는 게 하나가 있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게 즉 Start에 어떤 그 스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실행이 돼요 자 제가 얘를 쭉 드래그해서 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Ctrl, 슬래시 물음표 있죠 물음표에서 물음표 키보드 누르면 돼요. Shift 옆에 있는 거. Ctrl, s l a 누르면 이렇게 커멘트 아웃 되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태그가 언태그도 돼,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태그라고 해서 태그가 뭐냐고 라 물어봤죠. 태그가 뭐냐고 라 물어봤는데 이게 언태그로 돼 있죠. 얘 마이 스피어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태그 자체가 언태그로 되어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이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퍼티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은 마이스피어겠죠. 그리고 태그가 없으니까 태그를 제가 만약에 지오메트리로 해볼게요. 지오메트리로 바꿔본 다음에 자 재밌는게 지금 제가 플레이할 때 수정했는데 플레이를 끄는 순간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플레이를 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먹혀요. 안 그러면은 플레이를 끄게 되면 다시 디폴트로 돌아와요. 네. 테스트할 때 편하겠죠. 왜냐면 끄면 다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자, 다시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지오메트리로 출력이 되죠. 지오메트리. 이렇게, 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출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플로퍼티를 출력을 할수 있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제 디스라는 컨텍스트를 썼어요. 디스라는 컨텍스트를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마이 스피어가 있어요. 자, 자 여기 마이 스피어라는 그 게임 오브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게임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는 뭐가 있었죠 아까 태그 있었죠 태그 태그가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태그. 그 다음에 레이어도 있고요, 네임도 있죠 네임. 이런 애들은 뭐 네임이라든지 뭐 레이어 얘네들은 다 지금 이 마이 스 p 어라는 게임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따라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사실 OOP를 이해하면 좀더 편하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갖다 붙었죠? 트랜스폼 컴포넌트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뭐 메쉬 필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도 하나 만들었죠. C샵 스크립트. 예, C샵 스크립트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확인되죠. 예, 지금 콜라이더도 붙었고요, 매쉬 필터도 여기 붙어있죠. 예,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붙여놨잖아요. 마이 스피어에다가, 마이 스피어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라는 그 컨, 그 텍스트를 쓰게 되면은, 얘는 뭘 가리키냐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디스는, 이, 이, 이, 클래스 자체는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렵나? 예. <웃음> 네, 어쨌든 이이 이 컴포넌트 자체가 여기 마이스피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디스 태그를 하게 되면은 이 태그를 가리키는 거죠. 예. 네, 만약에 내가 요 밑에 보면은 디스 네임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디버그 이런식으로쓸수 있고요. 프린트로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세이브를 시켜 볼게요. 그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아마 마이스피어가 찍히겠죠, 여기 로그에다가. 보죠. 찍히나? 찍히나? 자, 마이스피어 찍혔죠? 만약 에 내가 마이스피어 느낌표를 두번 빡빡 하면은 아 이거 지금 또 제가 플레이를 끌게 되면 이거 없어져요. 두 개. 볼까요? 없어졌죠. 반드시 얘를 끄고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켜게 되면은 느낌표가 두 개가 땅땅 뜨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디스라는 컨텍스트로 갖다 붙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프로퍼티를 다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있는데 this의 t r a n 이라고하면 뭐냐면 이 마이스피어 e 안에 그 t r a n s f o 이랑 붙어있죠. 이건 디폴트로 항상 붙어있거든요. 이게 항상 루트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트랜스 n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esh 라든지 렌더러 쭉 컴포넌트들이 달라 붙어있는데 this t r a n 하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this property 아 죄송합니다 this t r a n s f 의 p o s 하게 되면은 요값이 지키겠죠. 1 마이너스 1, 0. 예. 로컬 스케일, 그 다음에 로컬 로테이션 하면 요 값들이 찍히겠죠. 볼까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 데이터를 결국에는 수정하고 트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안 찍힌 이유가 저장이 안되 있습니다. Ctrl S로 저장 눌렀고요.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자, 찍히니까 이제 고대로 찍혔죠. 1 마이너스 1, 여기 동일하게 찍혔죠. 스케일도 찍혔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지금 가져오고 나중에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스케일을 일단 꺼주고 스케일을 여기를 제가 Y축으로 2로 늘려줄게요.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 스케일 여기 있죠. 아마 얘가 바뀌겠죠. 그쵸. 2, 1, 1 바뀌었죠. 이런 예, 식으로 프로퍼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얘도 한번 꺼주고요.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컴포넌트를 갖고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출력을 했는데 이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니티 안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쉬 필터 있죠. 메쉬 필터가 이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고 이 스크립트 자체도 지금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게임 오브젝트 자그 자신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디스를 쓰는 거죠. 디스 그 다음에 get component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사실은 이 모노비어에서 오는 거거든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네릭으로 해가지고, 메시 필터라고 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으면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그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받을 거냐면은, 일단 메시 필터 자체가 메시 필터가 오기 때문에 메시 필터로 바, 받아주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받아, 해도, 해도 돼요. 뭐, mf2로 할게요. 메시 필터2로 하고, 이렇게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출력을 해 볼게요. 디버그, u 그 다음에 l o 해가지고 mf2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플레이 시키게 되면 지금 m e 필터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할 거냐면 이 m e 필터는 사실은 뭐냐면 은이 각각의 이 컴포넌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 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오메트리 벌텍스들을 그 화면 좌표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 렌더링을 걸때 우리가 쉐이더 같은 거 공부하다 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이제 결국 벌텍스들을 이제 곱해가지고 화면 좌표기에다가 어디 어느, 어느 픽셀에 뿌릴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오메트리가 움직임에 해당되는 거다 트랜스폼에 들어가고요. 메쉬 필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메쉬 실제 렌더링된 메쉬를 갖다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렌더러랑은 다릅니다. 특징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벌텍스라든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메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mf 닫힌 다음에, 메시 있죠? 그 다음에 벌텍스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다시, 이게 딱 닫히게 되면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오브젝트 프로그래밍, OOP를 조금 공부하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음, 뭐,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 보셔도 괜찮구요 어, 아니면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 여기 C샵 베이직 이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주로 뭘뭘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12부터 12부터 13, 14까지 15까지 보면 되겠네 이렇게 4개 4개 비디오를 보고 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밑에 딸려 있는 프로퍼티 계속 접근하는 거야 지금 닫히게 되면 이 메시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연장 처음 생긴 거는 프로퍼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육각형 아니, 그 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함수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벌텍스가 있었죠. 벌텍스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까요? 해볼까요? 카운트를 해볼까요? 카운트가 있나? 잠깐만요. 랭스인가? 오케이 랭스. Length. 랭스라고 하는 거는 어레이죠. 만약 에 카운트가 나왔으면 이건 리스트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시샵에서 지금 시작 시샵 문법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지금 515개가 있다죠. 벌텍스가. 515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퍼티를 접근하고 출력하는 지금 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스는 뭘 가리키냐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고, getComponent라는 그 인빌트 함수를 써가지고 특별히 메쉬 필터를 가져온 거죠. 여기 있는 메시 필터. 메쉬 필터를 가져와서 거기 메쉬 필터 안에 메쉬라는 게 있고요. 벌텍스라는 게 있고, 이 벌텍스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보면은, 갖고 왔고, 얘를 이제, 벌텍스를 여기다 다, 담았어요. 제가 그, 어레이로 담아왔고, 그럼 이 벌텍스의 길이를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지금 우리가 찍은 게 515개가 아마 동일하게 찍힐 거예요. 다시. 515개 찍혔죠? 그러면은 요 리스트를 바탕으로 제가 루프를 한번 돌렸어요. 루프를 돌려서 어떻게 여기 벌텍스의 모든 정보들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아, 저장은안 됐네요. 이거 이거.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요. 다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요. 런타임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512개의 벌텍스들이 다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C샵 디자인 스크립팅 같이 공부했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죠? 만약에 이지오메트리다 옮기고 싶으면 벌텍스를포룩으로 돌면서 다 조금씩 움직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만 움직이게 되면 모든 벌텍스가다 같이 움직여요. 제가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전체 지오메트리로 옮긴 거고 그 안에 인디비주얼 버텍스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렌더 컴포넌트도 가져와 보죠. 그래서 렌더 컴포넌트도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쳐볼까요? 일단, 디스 해가지고, 개 컴포넌트로 가져왔죠. 근데 얘는 뭐냐? 어, 뭐 렌더러죠. 그죠? 렌더러. 얘를 즉, 뭐냐면, 얘가, 얘가 되는 거죠. 애쉬 렌더.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턴 밸류는 이, 게임 오브젝트에 달려있는 이 렌더 컴포넌트를 리턴할 거니까 당연히 렌더러로 받아야겠고요. 그 다음 에 제가 R&D 렌더러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렌더러라는 프로퍼티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뭐가 있었죠? 머트리얼이 어, 머리 있고 그 다음 에 컬러가 있네요. 자 그래서 머트리얼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탁 치게 되면 s 컬러라는 함수가 존재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일단, 세미콜론을 해주고요. 가만히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어떤 스트링 네이 그니까, 러 어떤 걸 수정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퍼티를 적어주고, 밸류를 적어주면 되죠. 밸류의 값은 컬러.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컬러라고 해주고요. 만약에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 머티리얼에 지금 이 머티리얼의 컬러를 지금 수정을 하는 건데 특히 특별히 지금 여기 프로퍼티는 없는데 나중에 저희가 넣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이 그리고 코마 한 다음에 제가 어, 컬러라는 이제 그 클래스가 있죠. 얘는 가만히마우스 올려놓고 보면은 유니티 엔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티 엔진 갖고 왔죠. 그래서 다치게 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프리 쿡된 컬러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젠타로 바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c 컨트롤 세이브 S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자 이제는 그 스피어가 이제 어, 마젠타 컬러로 바뀌었죠. 하얀색에서 이런 식으로 그 프로퍼티들을 접근하고 수정하고 가져올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쵸? 어떤 지오메트리가 있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서 이 지오메트리를 변형할 거야. 어떤 액션을 줄 거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이 유니티 안에서는 항상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서 디스라는 컨텍스트를 통해가지고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각각의 프로포트에 접근해서 쓸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레슨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좀 반복해서 보시고 물론 이 예제를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시 끄고 그냥 뉴 해가지고 씬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동일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어, 스피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C샵 스크립트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된 다음에 MyFirstScript 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스피어에다가 어, 스피어에 클릭을 한 다음에 MyFirstScript를 드래그 드랍해서 놔둬주세요. 그럼 갖다 붙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t 스한 다음에 어 렌더 아객 컴포넌트 갖고 와가지고, 렌더로 했죠. 예, 그 다음에, 란트스스 열고 닫고, 예, 리턴 밸류는 렌더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렌더러로 받아오고요. 그냥 r d 라는 이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R&D에 뭐가 있었죠? 뭐, 트리얼 있었죠? 그 다음에, 새 컬러 있었죠, 아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는 뭘로 바꿔주냐면은, 컬러 해가지고, 이번에는 블랙으로 바꿔볼까요? 블루로 아, 바꿔보죠. 세마이콜론 반드시 해주시고, 세이브 시키면은 지금, 어, 우리는 새로운 장면도 만들었고, 스피어도 만들고,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이 새로 만든 장면 안에 있는 스피어 안에 넣고, 색깔 바꾸는 스크립트를 지금 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제 반복해가지고 해보시고, 뭐, 이름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 여러가지 조금, 뭐랄까, 이게 그냥 따라하기보다도 이걸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면서 채화를 좀 시키세요. 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약간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게 나중에 제가 뭐더 다양한 강좌도 만들어 드리겠죠 뭐뭐 뭐 3js 가지고 혹은 오픈젤 갖고 뭐 캔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라이노스크립트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를 할 때도 이게 다 연결돼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는 방식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api만 바꾸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체화시켜 가면서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여러분들의 그 코딩 능력을 키워준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